주러 가기입니다. 오늘 남자친구랑 저희 엄마랑 청담동에 있는 한복집에 가서 한복 상담,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점심 같이 먹고 헤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자윤이라는 한복집에 갈 거고 점심은 덕후 선생의 예약을 해놔서 점심을 거기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나가보시죠. 나가볼게요. 가자. 좀 아프다. 집이 공집으로 너무 괜찮다고 하셨는데 사진 아. 찍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색상은 아이보리인데 조금 핑크를 넣으면 또 음. 색상이 또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치마색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이 위에 옷은 이게 치마. 네, 네. 네. 네. 이게 오, 치마고 음, 위에 이히 음, 이게 아주 오테으면 굉장히 예쁜 음. 원단이에요. 특별하게 또 해드려야지만이 <웃음> <웃음> 저희 집에 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어울려야 되니까. 그니까요. 러 조부의 랑님이 그쵸긴 <웃음> 이제 제가 이렇게 긴 담고 안스러워감사합 한복 되게 예쁘다 하시더라고요. <웃음> 음, 되게 센스 네. 예쁘다 소리 많이 들었고. 엄마 한복 진짜 고급스럽고 예뻐. 그러니까, 음, 그리 신랑님 아주 날씬해서 음. 이으면 아주 조그 조금, 조금 이쁜데 이색 이쁘죠 네. 네. 고급스럽고 차분하고 신앙 이미지하고는 잘 어울려. 맞아. 응. 오야 신앙이 재밌다. 음뭘 입어도 잘 어울려. 잘 놔뒀다가 나중에 꼭귀한 아이 이제 생기면. 저렇게 저렇게 여자 애들도 뭐 남자 애들 저렇게 음, 저렇게 맛있다. 저렇게, 맛있다. 저렇게 오, 배색 잡아서 아, 이거 뭐야? 어 그리고 웃겨. 이렇게 가면 나중에 애기 돌보이거든요 이제 저런 거 해서 얘 남자 애들도 배색 고른색 파스텔로 하고 아니, 여자 애기, 애들 애기 이렇게 돌보이얼마예요 너무, <웃음> 너무 예쁘죠? 너무 <웃음> 예쁘죠? 바로 바로 이분 앞에 이제 돌인데 누가 누가 돌이야? 우리 우리 아들님이딸랐거든 언제예요? 6월, 아, 이제 6월 달이 불리거든요 아, 오케이, 데리고 오세요, 아기종. 응. 이 새끼 그 굉장히 크고 주럽다. 음, 너무 예쁘네요. 차분하면서 너무 가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촬영장 가면 어디. 불이. 좋아해. 어? 너그서 어. <웃음> 네. <웃음> 내가 푸먹이랑 이런 거였어 나 머리 빠져있어 순번벌 입어보는 상황이라내 언니도 머리 귀찮아 2번째 리가 출시 2번째 리 사진 촬영하고 바로 사진을해드릴거야 <웃음> 한 번도 안어가 다른데 국경물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 그래. 이거는 약인데요 일단 우리 사에 나오면 싸드시는 거예요 자를 네. 이만 기다세요 네. 지금 드셔야 가장 맛있어요 설짝이 네. 찍어주세요 요 네. 네. 맛있어? 가지고 보지 않고 맛있게 어요 쯔랑갈미 미는뼈한 대씩 가져가신 다음에요 뼈 잡고 젓가락으로 사이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뜯어서 뼈만 돌려서 빼시면 딱 꺼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주연사람들 피키랑 너무 찢어질까 <privileged> 건데 카메라 의식잼이라고 써놨어 뭐. 누구 홍경주임이야 홍경주임이 써놓은거야 아, 알고 있었어? <목 navy> 몰랐지 아이디가 의식의 호름인가 그렇잖아 아, 전혀 몰랐어 웨딩홀 계약을 하러 갑니다 저희가 지금 웨딩 계약하러 가는 곳은 어 저희 회사 x <웃음> x 이고요 CC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웨딩홀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률이 있는데 저희는 두명다 같은 회사라서 손쉽게, <웃음> 손쉽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웨딩홀을 따냈습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홀투어를 하고 그리고 앞구장에 한복집에 가서 오늘 가공된 한복을 입어보고 근데 우리 밥 어디서 먹어? 그쪽 그 웨딩홀 근처에 음. 지난번, 지난번에 가봤던 국수집, 국수집? 간단히 먹어던건 아, 우리 왕따 시키고 남자들끼리 갔던데? 음. 사... 해주시고 그식 안으로 들어가셔서 신하신은 입장, 퇴장 장장 네. 음.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습니다 네리그그 네. 그맛거 냄새 엄청 있게요게 근데 <웃음> 에들어여기들 너무 워요 아기자기하고 내가 극한기사가들 저 똥칠! 드레스를 아, 아, 아, 이렇게 화려 하고 어가지고 식장이 너무 화하면 해야 될수밖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 에드레스료가한두번세번네번씩다 연결되는 거데 제목도 같고 내용도 같고 보기에서 보면 게뭐는데 다라. 아니 영머자리 특히 반응이 없어도 아침에 본거 점심에 나오고 오후에 또 이렇게 또고내용다보여내데뜨이잖아그래 걸려. 보통 결혼식 외생들 되게 화려하잖아. 이런 로본 적이 없어. 오투어했잖아 실제니까좀 아늑한 느낌이 있었고 음. 밝은 분위기보다는 호텔식 분위기 내려고 어두웠지? 음. 음. 맞아, 어두워. 근데 어두워야 좀 고급스럽겠네 웨딩홀이 음. 조명도 음. 노란 조명 써서 맞아 조명이 안 세더라 진짜 버진 로드가 짧아 근데 음. 여자들은 아. 버진 로드 음. 또 워킹하는 게또 로망일 텐데 그 순간을 즐겨야 될거 아니야? 오빠의 로망 아니야? 난 엄청 천천히 걸어갈 거야. <웃음> 그러네 나도. 오빠의 로망이네. 뎁스 뎁스 하고. <웃음> 아니 거기서 그 나, 신랑의 위풍당당함이 느껴지거든 입장할 때. 그래? 거기서 되게 쭈뼛쭈뼛 입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 되게 여유롭게 인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오빠는 여유롭게 입장하고 싶어. 좀 왔다갔다 하고 싶어. 왔다갔다 어떻게 <웃음> 양옆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텝 알려줄까? 누구 사이드 스텝? 이렇게 뭔가 안대를쓰고 신봉사처럼 이벤트를 <웃음> 한다거나. <웃음>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아 모리스의 어르신도 계시는데 신봉석처럼 한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웃음> 지금은 한참 앞이 렇게 어둡지만 모리스림이 <웃음> <사람이 웃음> 앞으로 눈을 떠서 밝게 살아가겠다는 <웃음> 의지를 담은 <웃음> <삼은 웃음> 모리스다 모리스 자기가 축 처지면 안 돼. 응. 이게 키가 크기 때문에 일부러 그 속치마도 응. 더돈 들여서 거기를 더 넣는 거예요. 응. 응. 왜냐면 일반 그 신부들 기장하고 차이가서 한 단을 더 해야 되니까 응. 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 자기 옷이. <웃음> 렇게 전성 모델로 비용을 하셔야 돼요. <웃음> 어, 전성 모델 <웃음> 해야 될것 같다. 구름을 음. 음. 두 가지로 음. 하자고 그렇죠? 그이 앤노가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여기 속고름을 좀 해.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름을이두 가지를 넣으면은. 너무... 음. <웃음> 아주 그날 머리 이제 헤어 해서 하면 아주 한복이 그냥 그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다. 신랑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네. 어? 신랑 닭고가지고쁠거야 <웃음> 소매 때문에. 제가. <웃음> <웃음> 응? 그날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걸 입고 다니면 하객들이 다 쳐다보겠다. <웃음> <웃음> 어, 그죠? <그쵸? 웃음>